민지야, 반에 있는 전학생 좀 데리고 와줄래? 민지랑 같은 중학교였다는데 알 수도 있겠다. 알겠지? 부탁할게. 민지 맞아? 완전 오랜만이다. 너가 왜 여기 있어? 너 보러 왔지. 완전 보고 싶어 죽는 줄. 종결 등오다가 종교 회장이라요 중학교 때랑 많이 다르네. 어 되게 착해 보이더라. 중학교 때나 괴롭혔던 건 비밀로 해 줄게. 리벤지는 하여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하는 복수인데요. 예를 들면 학교 폭력 같은 거. <목소리> 미근하잖아 다시 떠. 떼면 안 돼, 알지? 뭘 똑같아? 아, 완전 운명이네. 아, 다음부터 진짜 미안해. 미안해. 어 민지야 나는 중학교 때 죽고 싶었어